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너희들 봐봐. 나도 이리의 버돌 속의 표현 알고 있잖아. 이게 한문장이 때죠. 그 다음에, 어니 대신에 저스트 나올 수 있지. 어니 대신에 심플이도 나올 수 있지. 저스트 대신에 어니 대신에 미연이도 나올 수 있지. 친구들이야, 친구도. 어? 어, 어,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한 문장인데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질 때, 끊어질 때는 이게 생략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거는 보인다. 똑같은 거야. 여기 이거 찾아야 돼. Not just a j u s t 가나돌이라는거 찾고. 자, 문제 끝났죠.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어? 그빼 빼먹었어? 내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왔고아 여기 있구나. 주어 동일하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동작에다만 동작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초점을 맞출뿐만 아니라 음식. 그 이거 뭐 한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마취표가 아... 어떻게 모르겠네. 혹시 모르 뭐라고 하나 있냐? 너무 no 저스트. 아, 요거 마지피 아니죠? 이렇게 되죠? 음. 그녀가 하의 움직임이지. 하의 움직임에다가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어, 그러한 응. 움직임의 결과지. 응. 결과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여기가 A고, 여기 병영구조니까 B가 됐어요. 중요한 건 일단, not just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나왔잖아요. 응. 여러분은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도 흥미가 응. 있다. 다양한 모모에도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어? 연결해야 된다. 한 문장으로 보고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음.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자, 요게 단서가 되는 문장을 지나놨는데 뭐의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측면이잖아, 측면. 그상황에 그 어떤 측면? 다양한 이런 측면.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뭐야? cause라는 그렇죠. 뭐 원인, 그치? cause 어, effect, 인과관계 알고 있죠? 여기에 AM 붙여주면, 인과적이야. 음. 음. 응 원인과 결과의 이런 측면. 원인과 결과의 측면이에요. 이런 측면에 다양한 측면에 또한 흥미가 있다. 결국 그 움직임, 그녀가 하는 움직임이나 그 움직임의 결과 여기다가 어 집중하고 조점을 하기뿐만 아니라 어 인과관계적인 상황의 측면, 다양한 측면에도 여러분은 흥미가 있다. 자 단소가 딱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유원 언더스탠드해서 이해하고 어, 이해하기로 원한다는 뜻이지? 목표를? 어떤 목표? 어, 누군가가 봐봐. 뭐,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표. 이것도 인간관계란 말이야. 뭐함으로써?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그쵸? 음, 분류할 수 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또 나왔잖아요. you want to understand? 아 여러분들 이해하고 싶어한다. something, 뭔가에 관해서, about it, how the tool works니까 그 도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그죠? 그래서 you may not understand all of d e t a i l 아, 세부적인 모든 걸다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결국, 뭐라, 아, 그, 그것들어 of it,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 도구가 목표를 이루는데, 어, 왜 성공하고 있는지, 그 이유. 다 이게 인과관계적인 거야. 어? 자, 요거는, 법을 여기서 찾는다. 단서는,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단서는 이어진다. 첫 번째 단서일 뿐이에요.